지진이다! 안녕 친구들! 나는 지니 히어로야 한 가족을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는 멋쟁이 고양이 히어로지 오늘은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을 소개해줄게 이 가족은 날 신이라고 부른단다 어? 태호와 연이 잠을 자고 있네 잠깐!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꼈어 아파트가 흔들리는 걸 보니 지진이야 아이들이 위험해. 얼른, 태호와 연희를 깨워야겠어. 야옹 집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집이 흔들려서 태호와 연희 놀랐나봐. 잠깐, 진동 때문에 TV가 아이들 쪽으로 쓰러지려 해. 내가 나설 차례군. 으악! 살려줘! 변신 완료! 빨리 대피하자. 열아, 태호야! 정신 차려! 빨리 지진에 대피하자고! 지진? 지진이 뭐야 오빠? 유치원에서 배웠어.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걸 말한대. 그러면 어떡해. 오빠, 나 어지러워. 얘들아, 우선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도망쳐. 혹시 머리 위에 물건이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 베개 같은 푹신한 물건으로 보호해야 해. 난 방석, 오빠는 베개로 막아. 근데 넌 누구야? 난 너희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하는 지니 히어로야. 누구? 연아, 태호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둬야 해. 건물이 무너져 문을 막게 되면 큰일이니까. 응, 알겠어. 그리고 또 가스가 새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 가스 밸브 또한 꼭 잠가 둬야 해. 자, 이제 밖으로 나가자. 연아, 우리 빨리 내려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 타자. 안 돼, 태호야. 지진이 일어났을 땐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사용해야 해. 땅이 안흔들요 오빠, 이제 땅이 안흔들요 연아, 태호야. 어, 엄마. 얘들아, 어디 다친 곳은 없니? 많이 놀랐지? 엄마, 지니 히어로가 우리를 지진으로부터 구해줬어. 지, 지니 히어로? 야 어, 신이 어디 있었어? 아까 집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엄마는 너희들이 무사해서 너무 다행이야. 엄마도 안 다쳐서 다행이야. 다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군. 친구들, 지진 대피하는 방법 잘 배웠지? 우리 모두 잊지 않기로 약속해. 아참, 내가 지진이 히어로였단 건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그럼 이만 다음에 봐. 잘 가라, 양.